55만! 야! 유튜브 각 나왔나? 흡혈일이 55만이야! 상대 큐어가 있는데도 우리는 불이 안 붙는다. 상대는 불이 붙는다. 여기서 이렇게 있니? 안 아프냐, 이거? 야, 응. 오늘 3전승하고 이제... 우리 이제 상금 받아야지 상어 <웃음> <웃음> 하이쿠 반갑습니다. PVP를 가볼텐데요. 위에 미션이 지금 떠있죠? 발렛 메라넣고 쌈 축제 3년승시 상금 만원 지금 미션이 걸려있어요. 오늘 조금 불안한 거는 뭐냐면 지금 엄마 템을 흡혈률 100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템이 좀 약간 빠았다는 거. 이제 봐봐. 흡혈률 17막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막 흡혈박 8찌 이런 거막 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당장 이제 빨리 지금 미션 시간 떨어지고 있거든. 빨리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왜 흡혈률을 맞췄느냐? 자신의 흡혈류 20%만큼 아군의 기본 능력치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흡혈류 20%만큼이니까 100에서 20이면 최대 20% 걸리죠? 20% 아군 기본 능력치가 증가한다. 거기다가, 큐어가 불을 붙이면 우리 최저의 개성 때문에 또 아군 기본 능력치가 38이 24, 24가 올라간다. 그러면 합이 44. 시작하자마자 아군 기본 능력치 44%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면 어떠냐? 이 말이지. 느낌 <웃음> 뭐나? 지금 거의 4턴 시작하자마자 상대가 뭐, 상대가 메라 스킬러가 없다면, 상대 지금 신 메라 스킬러에서 우리켜 불을 못 붙이잖아 그 의미로 나왔어 메라스 키는 그 의미로 나왔는데 나는 불이 안 붙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어켜 있다 상대 켜 있다 그럼 상대 켜는 나한테 불못붙이고 나는 불을 붙이거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거든 자 굉장히 지금 기대되죠 불 붙입니다 불을 붙였어 그럼 우리 기본 능력치가 증가했을 텐데 봐봐 공격기 27,000이야 8,000이 올라갔어 그리고 최대 생명이 32만이야 32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킹이 있제 어 1인기 먼저 1인기를 빡빡빡하다 이렇게 가보자 자. 이런 게 한번 톡톡 치면서 자 앞면 버판 하나 주게 안 그러지 기본 기본 능력치 올라갔습니다 기본 능력치가 복복야이스 바로 끝나버는데 기본 능력치 지금 몇퍼몇퍼증가다몇퍼증가다 44가. 어때요, 여러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열로갈게열 여기로 갈게요. 갈게. <웃음> 지금 느낌 어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해요? 이러면서. 뭐, 내가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편안합니다. 저 우리 점화가 안 붙어요, 여러분. 이거 영상가 벌써 떠붙는데? 메라의 그 의미가 벌써 나와 붙어요. 상대 큐어가 있는데도 우리는 불이 안 붙는다. 상대는 불이 붙는다.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보막도 있어요. 보막 한번 쳐볼까? 보막? 궁금하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턴 동안 보막인데, 이 보막이, 그, 아까 이제 디버프 들어오더라고요. 보막이 안 깨졌는데도 디버프 포함된 스킬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그, 여엘의 보막은 아니고요 여엘 보막은 아니고, 코멀, 코멀 같은 보막이에요. 보 어, 보막 이쁘죠, 근데. 아, 굉장히 발렌타인스러운, 달콤한 그런 느낌입니다. 보막, 그렇다고 보막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약간, 뭐, 각킹 보막 정도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스킬 차단은 없지만, 그래도 보막은 보막이다. 이 정도 보이고요 자, 안멸진 버프 3개인데, 잠깐만, 뭔가 좀센거한번 보고 싶거든? 야, 쿄야, 니 살살, 야, 요걸로, 요걸로 살살 톡톡 칠게요. 야, 죽으면 안 돼, 얘들아. 죽지 말고. 좀 세게 한번 때려볼게요. 어? 응? 톡. 아, 약하네. 어차피 약하고. 필깎이고, 예. 120%짜리니까, 어, 요 정도. 한번딜한번 한번 봅시다. 퍽스! 퍽스! 37만 5천. 오랜만에 띵 느낌 왔나? 기본 능력치 상승이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때리면 죽을 것 같지? 안되겠다. 죽으면 안되지. 버프 하나 더 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황! 뽀! 카오우 74만이라고? 야, 74만이면 3명이면 얼마? 220만원 넘었겠는데? 이번 메라 어때? 의미는 있는 것 같아. 적어도 그지? 자, 초각 하나만 더 갈게요. 4초각 갑니다. 형이 4초각 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 그래도 조금. 조금 가능성이 좀 보인다 약간 킹능성이좀 보인다 요정도 형 그래도 메라 딜은 별로 안쓰지 않아 그렇지 메라가 딜 지금 지가 딜 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지 역할은 상대가 불을 못 붙이게 하는 거 그리고 어? 먹고 이거 잠깐만 가뿜싼 데? 잠깐만 셀수 있어요 지금 상대분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버프 하나만 주고 자 바로 한번 뽀개고 뽀개고 팍 빡빡 296,000.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야, 메라 바, 개성 발동이 방금 된거 아니지? 원래 처음부터, 처음부터 발동 되는 거 맞지? 처음부터 발동 되는 거. 보막 치고 계시고요. 앙, 앙. 자, 우리 기본 이 상승이라가지고 맷집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맷집이 상당할 수 있어요. 빡, 빡. 아, 기분 능치 다 올라가서 그런나왜 이렇게 안 아프냐, 이거? 야, 오늘 3년승하고 우리 이제 상금 받아야지, 상금. <웃음> 야, 봐봐봐, 야, 공격력 12,000이 올랐어. 공격력 12,000이. 왜 12,000인데, 이번엔? 아, 아, 버프, 버프까지 두개 받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야, 그냥 다 써버려. 야, 방금 보막 쓰면서 조금 턴 넘길까 했거든? 어, 근데 못 참겠어. 그냥 썰어버릴게요. 자, 뭐, 보막이 있든 말든 그냥 들어간다, 우리는 그냥. 그냥 다썰어버려 봤나 어? 야 들어와봐 딜좀 나옵니까? 개강한데? 개강한데? 트리플킬 발렌 리뷰 맞죠? 맞지, 맞지. 지금 발렌타인 리뷰인 거잖아. 느낌 뭐죠, 여러분? 왜인지 안멜 리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메라는 지금 지할 일다 하고 있어요.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안멜 기본 능력치 20% 올라갔지? 그래서 우리 맞을 때도, 맞을 때 맷집 봤잖아. 맞을 때몇집 있지? 거기다 만 상대, 상대 켜 있는 상대를 만났어. 우리 불이 안 붙어. 그거야. 지금 이 메라의 역할은 그, 그게 끝이야.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만약 바라는 게 있다면, 혹시 위태로울 때, 뭐 이거야? 야 투급 왜이래? 이 메라의 문제는 뭐냐? 투급이 투급을 너무 깎아먹었다 어, 야 이거 큰일났다 삼연승 저기요 살살해라 이거 지금 생방 보면서 지금 저격하지 말고 좀 제발 살살 치라 살살 아 큰일났다 야 이거 큰일났는데? 야 저기 이 선턴을 뺏기면 특히, 각킹대한테 선턴을 뺏겠다?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원래. 알지? 그래서 그런 거. 자, 근데 우리는 뭐다? 불이 안 붙는다. 불이 안 붙는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걷어내고요, 걷어내고요. 붙어 잡혔는데도 연승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연승에! 빵! 빵! 아, 이게 바로 이게 뭐다? 상대표는 불을 못 붙이고 나는 불을 붙인다 점화 있었으면 올킬 났어 맞아 맞아 지금 오히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거야 우리 지구지님들이 점화 있었으면 올킬 났을 수도 있어요 진짜 불 붙은 상태에서 각킹 레업 받은 상태에서 빠바박 빠바박 두장 들어왔잖아 다 죽었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어떻다? 불이 안 붙다 보니까 불이 안 붙어 부... 그래 기본능이렇 올라가가지고 지금 막 때리시는데 우리가 안 죽는다 와 요거는 좀 괜찮네 기분켜 저... 죽일 필요 없어요 켜지마 할줄 아는 거 없어 지금 오히려 위협적인 오히려 점마야 페젤만 지금 끝이야 이제 맞지 이렇게 어... <웃음> 갈게요 페젤 죽기겠습니다아 빡빡 빡어여 요거는 나쁘지 않지 않나요 지금 요거 요 정도면 지금 빡크빡그 32만 터질 뿐인데, 32만? 됐나? 빵빵 할때 주변에서 차 소리 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고?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 아, 잠깐만. 아. 손에 데미지 좋은 것 같아. 약간 아프다. 손이 좀 아프네. 흡혈이 7만이었어? 잠깐만. 그거, 그거 좀 구경해보자, 그러면. 요거 삼성 만들어가지고, 예? 요번에 어, 요거 흡혈률 한번 구경해볼게요. 흡혈률 보고 보막 한번 쳐보겠습니다. <웃음> Take my chocolate! Fuck o u t 12만 5천 터지면서 흡혈이? 흡혈방, 뭐 얼마, 도 풀페인데? 야, 풀핀데? 흡혈률이 지금 1 0 0예요 흡혈률 100%다 보니까, 19,000이었나, 19만이었나, 흡혈이. 흡혈함 19만 뜬거 아닌가, 방금? 아까 7만이었어? 흡혈이 19만인데? 흡혈률이 19만인 캐릭터가 있다. <웃음> 자, 요번에, 아, 잠깐만, 나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구찌님,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이, 이 흡혈률 한번 보자. 이, 이 흡혈률 한 번, 한번 볼게요. 자, 방금 보막도 단단했죠 보막도 탄탄했죠. 자, 요거, 필살기에 흡혈도 높은 데다가, 안 그래도 흡혈률도 100% 데다가, 필살기에도 흡혈률이 있다. 숫자 봐봐, 숫자! 55만! 야! 유튜브 가 나왔나? 흡혈률이 55만이야! 흡혈률이 55만이라고!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역대급이지 않나? 이게 지금... 어? 음. 자흡혈률 55만 리액션 갑니다 이게... 이게 말이 마블이 명찰이 떨어져 버렸는데. 마블이 명찰이, 요게, 쇠가 찢어져 버렸네. 미안하다, 마블아. 이제 두 판만 더 하고, 이번에, 이번 메라는 자기가 좀비네. 그러네. 지가 좀비인데? 야, 이 메라가 투급 깎아 먹는가 아니면 내가 보기 단점이 없어. 지금 제가 6초각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템이 지금 흡템이라가지고, 벨트에 생명력을 포기 하고 흡을 했거든. 그런 것 때문에 투급이 깎이는 거. 고게입마 하나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진짜 기쁘지 않아. 뭐 이번에 뭐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기본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빡빡자 이런 정도고 첫 턴에 무조건 날뛰게 된다. 자 27만 5천 정도 어, 그냥 편안하게 좀 나온다. 자 여길 예, 나왔고요. 흡템에 각인템인가요? 각인 안 했었다니까니. 네? 안 했, 안 했다니까. 템 보여줄게. 요 끝나 템 보여줄게. 템이 지금 되게 우리 지금 방금 지금 생방중인데 지금 뽑았거든. 그래서 템을 갖춰준 게 아니고 그냥 야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끼운 상태야. 실험이야. 바로 투자를 한 상태는 아니거든. 근데 상당히 괜찮아요 이번에 어떻게 가볼 거냐면 이게 또 메라가 이게 어 인사 인사시네. 잠깐만, 잠깐만 나가면 안 돼. <웃음> 나가지 마. <웃음> 자 템이랑 간지 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 자석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상대 쿄가 아고쿄 키오 만났죠? 근데 우리 불은 안 붙는다. 그리고 자기 계금 때문에 우리도 적도 불이 붙을 수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는 불을안 붙고 적만 불을 붙인다. 두 가지 기전이 이해됐죠? 그다음 기전은 자신의 흡혈률 20%만큼 최대 20% 아군 기본 능력치 증가가 돼요. 그래서 흡혈률 100%면 아군이 20% 기본 능력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해줬느냐? 흡 2세트 해줬더니 흡혈률 15% 올라가고요. 그리고 벨트에서 지금 투급을 조금 맞춰 줬습니다. 완전 세게 맞춘 건 아니고 약간 좀 적당히 맞춰 줬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몇 퍼야. 44 16, 17 정도 되겠네. 여기도 이것도 잡템, 잡템 제까막. 어, 잡템, 잡템이거든. 깨졌는데 요요 요런 거생 생으로 좀 맞춰 주고 하면 이제 투급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거기다 이제 잡템 맞췄다 보니까 지금 원래 이거 있어요 각인 장비 있는데 각인 장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투급이 쓰레기인 거 빼고 나면 지금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거인 스카디보다는 훨씬 더표저격으로잘 나온 것 같아요. 지가 서 있는 자치로 쿄로 저격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는 사람들이 안 쓰더라는 거야 스카이처럼 근데 쿄 저격은 저격이고 그게 아군 기본 상승에 그냥 내가 기여하겠다 자기 흡혈률 높아가지고 만약에 메라를 빨리 잡고 싶어 잡고 때려 그럼 메라 피를 빨아뿌는데 진짜 이게 미친 피를 빤다 50만을 빨아볼 수도 있다 형 그래서 마블이 살아있지? 어이구 그럼 우리 마블이 어 지금 실험하는데 좀어 충분히 좋습니다 AI면 내가 뭐 어차피 오토로 돌려 잡으니까 우리는 저만 붙였고요 저만 붙였지? 그래서 체력 쪽에서니까 요거 한번 좀 가볼까? 이번에 바로 요거를아니 아니야 저는 필각을 위해서 자, 잠깐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하듯이 계속 이걸로 가볼게요 동물기로 일단 버프 하나 주고요 그 상태에서 한번 위협적인 상대 찍어보고 오야, 끝났는데 2 1만 터집 보는데2 1만이 어? 그러니까 암멜 자체가 센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어 오랜만에 암멜만 보니 까 좋긴 하다 메라를 음으로 해서 기본 경치 상승으로 기... 그냥 빨아먹고 시작하는데다가 상대가 켜가 있어도 아까 첫 턴에 선턴도 뺏겨봤잖아. 켜가 없다, 켜점막안 붙다 보니까 올킬이 안 나는 수가 있다. 뭐 어떤 그런 의미들로 바, 받아들이고, 어, 잠깐만. 얘일 나오면서 아직, 아직 모른다. 아모르 직다. 이거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 지금 몇 개고, 정말 여섯 개 붙었네? 조금 세게 때려보자. 정말 저 여차하면 저 타르미엘 필깍해야 되기 때문에 필깍기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때리고, 요렇게 때리고, 요렇게가보 가죠 자, 빡빡빡. 자, 네가 아군들의 피해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니를 때릴 거라고. 임마, 니를 탄탄하네. 그래, 탄탄은 하다. 오, 견뎠어. 견뎠어. 아, 어, 견뎠어. 어, 부활 뽑았어요. 예, 방금 전체기 때려가지고 피해 몰아봤다가 지가 한번 팍 자빠지면서 부활 뽑았습니다. 어때? 어, 어떤 거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떨 거 같아? 꽤 괜찮은 거 같은데? 꽤 괜찮은 거 같은데? 어, 필각 당했고, 잠깐 우리 공불 당했네? 오머나오모너 잠깐만! 아, 공불의 필살기. 자, 이때 이제, 요것도 제가 다 계획한 거예요. 유지과 우리 자, 보호막으로 버텨내는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닥 자꾸닥 두개 합쳐지고, 이거 하나 살짝 버리 뿌면서 세패를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도 자, 보호막! 야, 치바바! 야, 다르미엘아, 우리 지금 기본 능력치, 기본 능력치 상승도 있어. 기본 능력치가 총 44%. 처댈 거, 처잘 거 24%, 우리 메라 거 20%, 에 44% 증가 상태에서 보막 친 상태로 한번 맞아 봅시다. 자, 어, 치보시죠. 안 치나? 안 치네. 그러셔도 될까? 우리 좀 센데? 괜찮겠어요? 자, 혹시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런 <웃음> 건 아니고 안 죽을 수 있으니까. Take my chocolate 까지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팡! 보막 한 번. 박하오 때리고요. 저 박사, 빡사 빡사오! 끝나고 어 자, 탱바이 초콜릿 보막 때문에 뭐큰 의미는 없겠지만 오 그래도 보막 깨면서 필까3칸날아가고 있습니다. 메라가 날 뛰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필살기 한번 써봐주시지. 그 맞는 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근데 상대분도 아셨을 거야. 못 죽인다는 걸. 사람의 필살기가 뻥 쎄긴 하지만 보막이 호 있었지. 기분이력치 44% 올라갔지. 상대 점화 많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큐 때문에 상대는 또딜 살살 들어오잖아. 그 모든 게 맞물려서 안 죽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메라 스킬. 나다. <목소리> 여러분 단점 찾아봐봐. 투금 낮아서 좀그 투금 낮은 거 빼고 그 거건 내 단점 얘기해. 그거 말고 단점이 좀 보이는 게 있나요? 스카디보단 훨씬 좋은데. 그렇지. 그렇지. 투금 낮은 건 지금 장비랑 초각성 때문도 있다. 어, 그렇지. 근데 아마 그 형이 다해 줘도 다해 줘도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투금 낮은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내가 막 6만, 6만 5천 막 이러고 하는데 다해 줘도 한 5만 그 정도밖에안 나올 것 같아. 어, 저, 저, 야, 말이 좀 길었다, 형. 미안하다. 말 길어도 괜찮아요. 이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어? 내가 딱 답, 답 정해줬지? 그냥 이런 게 하고, 빡! 빡! 아, 여기서 부활을 뽑고, 그 다음 썰면 더 좋지만, 어쨌든 여기서 부활이 뽑힌다. 빡! 빡! 뽑히지? 자, 이제 각킹이 랭업 받아서 올 거예요. 한번 맞아, 맞아볼게. 맞아볼게 맞아볼만 하던데. 삼성만 아니면 돼. 삼성만. 한번 치보시죠. 예, 어? AI인가? AI인가? AI네. 아, 맞고 싶었는데. 야, 마지막 판이니까의미있게 끝날 거야. 아... 빡스, 빡! 요런 느낌으로. 자, 메라오게도 필각이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지뭐 1인분은 한다. 이성의 필각 두두 두 칸짜리네. 이성의 두 칸짜리. 이성 한 칸, 이성 두 칸, 삼성 세 칸짜리 그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평가는 평가는 여러분들 하시고 이제 구스형 자체는 이제 스펙이 좀 되니까 그냥 이러지 않나 그 말도 맞 맞기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여러분이. 근데 이런 건 있어. 내가 그래서 어, 발레메라한테 투자를 더할 거냐? 만약에 나한테 누군가 묻는다면 굳이 어, 뭐 일단 구스형은 좋은 캐릭터 너무 많잖아. 좋은 캐릭터 많고 필각, 뭐, 필 필프로 막. 뭐 쌉, 어, 뭐, 140만 트집 보해 140만. 어? 야, 기본 능력치 증가해가지고 니까 진짜 센것 같긴 하다. 더 세진 것 같은데, 안메리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이. 나난 보여줬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투자를 더할 건가?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나는. 내가 쟤 투자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봤을 때 내가 더 투자할 필요 있나? 쟤한테. 그래서 요 정도인 거지. 제 자체는 상당히 괜찮지 않은데. 오늘 이 정도로 보입니다. 보고 싶었어. 리추기말하 아이 나... oh,